안녕하세요.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창의농업 무한상식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의 개념과 레이저 조각기의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란 유도, 방출, 광선, 증폭이란 뜻을 가진 영어 문장의 줄임말로 인류가 특정 물질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일파장인 색을 가지는 빛이나 이 빛을 내는 장비를 뜻합니다. 레이저는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CO2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 조각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레이저 조각기는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해 재료를 자르거나 그림을 새기는 장비를 뜻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실제 레이저 조각기로 아크릴판에 커팅과 마킹하는 모습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커팅과 마킹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셨나요? 커팅의 경우 레이저가 재단선을 따라 움직이며 재료가 완전히 잘려 분리되는 것을 볼수 있지만 마킹은 레이저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색칠하듯 그림을 새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저 조각기의 구성을 통해 레이저 조각기의 작동 방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레이저 조각기는 레이저를 방출시키는 유리 진공관과 반사 거울, XY 이동축, 냉각기, 레이저 헤드, 환풍기, 에어컴프레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조각기는 유리 진공관에서 발생한 레이저가 세개의 반사거울을 통해 레이저 헤드로 이동하고 헤드 내부에 있는 렌즈를 통해 레이저가 한 점으로 모여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레이저 헤드가 방출되는 상태에서 XY축이 컴퓨터로 입력한 그림을 따라 레이저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레이저 조각기는 레이저의 출력량을 조절해 다양한 재료들을 자르거나 그림을 새기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레이저의 개념과 레이저 조각기의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저 조각기 사용을 위한 재단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